안녕하세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 마카오의 랜드마크죠 성벌성당 이쪽에 오면 길거리 음식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지 맛있는지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마카오 길거리 음식 칠대장 먹어보러 가시죠 고고 u h oh.